잘먹겠습니다 예. 그냥 목소리 나와도 되죠 브이로그에? <웃음> 이제 영상 편집하다가 <웃음> 네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네, 집에 가고 있는데 하아, 오늘 이제 저녁부터 좀 걸으려고 했는데 어 네, 조금 오래못 못 걸을 것 같네요. 사머지 같이 쓰는 컵바우스 대표님이 영상 의뢰를 맡기셔가지고네 이제 저녁에는 아니 네, 이제부터 이제 폭싱 대신에 네, 저녁에 이렇게 살살하고 1시간 정도 먹고 맛있겠다 네 진짜 좋아요 좀 추워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저녁 밥을 먹겠습니다 치킨 치킨도 왔다 어? 어? 네치킨 먹고 어... 해석주스 마시고 있습니다 아, 해석주스 배불러 치킨 먹기 전에 먹었어요 기념 고기 <웃음> 야, 고기다. <웃음> 네, 오늘도 운동하러 왔습니다 어제는 뭐랄까 시간이 애매해서 네. 자, 오늘은 홍삼 기려 <웃음> 그리고 드레미 하나 마시면서 오장면 <웃음> 프로바이오. <웃음> 엄마 이거 이야 뭐야? 나가야될것 친구가 바뀌거든. 음. 아무것고더고데딱 8시 반 이재 먹으러 오네일본 애들 다 그러잖아. 아무 파면 세계 수출해 보 이런 거. 응.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비랑 같이 컴퓨터 좋하고 그, 파이널컵 프로시데이터 만들, 만들어 놓고, 켜놓고 잤는데, 아직도 안 끝났어. 망했다. 너무 오래 걸리는데. 아, 씨. 차가 예뻐. 차가 그 차가 왔어. 넣은 거야?